했죠. 이제와 아파하고 있죠 나 그대를 놓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후회하고 내를 나 아프게 한 벌이라면 기도하죠 이별의 끝에 그대가 있기를 그럴 수 있기를 다시 웃게 할수 있다면 내게. 주지 못했던 내 마음을 다 주고 싶은데, 이별에도 유예. 가 있다며, 이렇게도 후회하는 날 알아준다면 그 언젠가 이별의 끝이 다시 그대길 뻔뻔하게도 나팔라고 있죠. 주고 싶은데 그 좋았었던 모든 시절이 내가 누렸던 권리였다